빠른 실행도구 모음이란게 이렇게 얇은 띠처럼 있는건데 여기 뭐라고 써놨죠 제가? 이것만 해도 두배 빨라진다? 저것만 해도 다른건 몰라 다른건 모르고 언니 저거 빠른 실행도구만 쓸수 있어도 갑자기 엑셀이 노왜 엑셀을 잘하니? 이렇게 돼 그냥 다른건 똑같이 하는데 이것만 잘 써도 뭐뭐뭐냐?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 이세개 있죠? 지금 이세 세트로 돼 있는데 엑셀을 아무것도 모, 뭐 함수도 모르고 뭘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를 만 해도 그냥 엑셀 빨라져 <목소리> 여러분들이 보는 컴퓨터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게 빠른 시행 도구 모음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다 놓고는 쓸 수가 없어요 빠른 시행 도구 모음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맨 처음에 할 일이? 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 아래 자 이렇게 했어 이제 빠른 시행 도구 넣을 거야 넣는데 처음에 넣을 게줄 긋기 하는 거예요. 여기를 열어요. 이렇게 드롭 다운이라고 하는데, 이게딱 펼쳐지는 메뉴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을 거예요. 테두리 없음, 요거, 요거. 제일 많이 쓰 개별적으로 열어놓고, 열어놓고 들어가서 테두리 없음, 오른쪽 버튼 추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기 하나 생겨. 그럼 앞으로 들어가면 열고 하니고 바로 누르면 끝나. 자, 이거 테두리 지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지우냐. 순식간에 지우는데, 보세요. Ctrl A. 했더니 표가 전체기 선택되네. Ctrl A 했어. Ctrl A 하고 이거 한번 눌러. 다 날라가. 이렇게. 이상해 보이죠? 작업 안한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Ctrl A. 이렇게. 자, 이거 하는 거고. 모든 테두리가 있어. 테두리 없 밑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가 있고, 추가. 붉은 상자 테두리가 있고 추가 네 개를 내가 추가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Ctrl+A 하고 다 채우기 바깥이 이건 끝나. 없던 상태 에 Ctrl+A 모두 줄긋기 바깥쪽 테두리 굵게 이렇게 하면 인쇄했을 때도 되게 정성껏 마무리를 한 파일이 돼요. 이렇게 정성들여서 한땀한땀 정성들여서 만든 파일처럼 보여. 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퍼센트 천단위 소수점 늘리고 소수점 줄이고 이게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이거를 각각 한개씩 하나 추가 추가 추가 4개를 다 넣어 한세트에 여기가 한세트예요 얘네들 퍼센트 천단위 소수점 줄이기 4개를 그냥 이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이게 왜 필요하냐 그냥 이렇게 처음에 표를 만들면 이렇게 서식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파일 열자마자 하면 은 일반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숫자들은 보통 100만, 1000만 이래, 12만만 돼도 눈에 잘안 보여요. 이렇게 맞아요. 하물며 뭐이 120만, 1200만은 어떻게 우리가 보고 아냐고 모르잖아요. 이거 보고 알수 있어요?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 여기 전체 선택하고 천 단위로 바꿔보세요 천 단위로. 천 단위로 바꾸면 1억 2천이었네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에버리지 평균 6, 7, 3이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에요 소수점 뒤에 뭐가 있어? 이렇게 소수점 늘려봐 6, 7, 3.0, 8 이렇게 소수점 줄여보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저 퍼센트는 뭐냐? 여기 는 5천이죠 5천 신라면 5천이 있어 신라면 5000은 전체 판매량의 몇프로 %일까요? 이걸 해 볼게요 전체 판매량 8750 중에 신라면이 소수점을 늘려보면 0.571이 나와 소수점을 눌려야 나오죠 %로 바꿔 볼게요 57% 57% 알겠어요? 이런 작업을 늘상 하기 때문에 %로 바꾸고 1000 단위로 바꾸고 뭐 소수점 늘리고 줄이고 되게 많이 하겠죠? 그래서 4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매일 쓰는 것 이런 거를 넣는 거예요 어디 끼퉁이 있어 찾기 어려운 걸 쓰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번 쓸까 말까 1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하는 애들 여기다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작업을 매일 할 매일 하는 작업 도구들 조그만 것들만 책상 위에 올려놓죠 조그만 그 박스에다 넣어놓고 풀 스카치 테이프 뭐 이런 거 가위 문구류 중에 자주 쓰는 클립 이런 거를 거기다 넣지 어한 거를 넣지 않죠? 다음에 행 삽입, 행 삭제, 열사입 열삭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 완성된 표가 있었는데 완성된 표가 이렇게 있어요. 완성된 표가 있는데 이 중간에 뭔가를 끼워 넣으려 고 그래. 짜파게티와 농심 농심의 짜파게티 너구리 사이에 맛 짬뽕을 집어넣고 싶어. 중간에 넣어야 돼. 중간에 밑에다 넣을 거면 밑에다가 라인 추가해서 14 하고 쓰면 되는데 갑자기 이 중간에 넣어야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하는 게 새로운 행을 이 안에다가 이 사이에 추가해야 돼. 내가 잡고 있는 이줄 위쪽에 라인 위에다가 추가를 할 때. 6번이라는 행 전체를 왼쪽인 전체를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삽입 이렇게 하면 그 위로 새로운 행이 끼워져 들어가는 거예요. 삽입시키는 거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게 필요 없어서 날리려면 삭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걸 래서그한 방에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삽입. 이것도 드랍다운이에요. 펼쳐놓고 행 삽입, 열 삽입 있죠? 여기 삽입이 있고 삭제가 있는데 삽입을 눌러서 눌러서 행사비과열사비는행 사비를 삽입. 오른쪽 버튼 추가 열 사비를 오른쪽 버튼 추가 이렇게 보세요 그럼 행 사비를 넣고 이제 누르면 열 방향으로 추가 추가 이렇게 누는 게 되게 빨라지고 자 삭제 들어가서 행, 행 삭제 추가 열 삭제 시트 열 삭제 추가면 이제 여기. 추가 삭제하려면 이렇게 삭제하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때는 왼쪽 맨 위쪽 안가고 바로 작업하는게 내 눈에 보면서 그냥 이 짜파게티를 클릭하고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추가 이렇게 네, 해봤어요?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미 넣어 놨는데 이 안에서 아까쪽 테두리 잘안쓰까뜨고 여기 상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 이런거 없어지고 여기 있는 위치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끄집어서 안바꿔지네 어떻게 바꾸냐 오른쪽 버튼 또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을 눌러요 눌러 들어가면 이미 돼 있는 애들이 여기 눈에 보이죠 그걸 하나씩 클릭하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 그래서 행삭제라는 놈을 이렇게 행삭제라는 놈을 위로 올리려고 그래 화살표 눌러면 위로 올라가요 위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행삽입 바로 밑에 행삭제 그러면 열삽입 밑에 열삭제 그럼 나란히 보이게 돼 있어요 행삽입 행삭제 열삽입 열삭제가 나란히 보여 확인 그럼 여기가 바뀌어 있어 그럼 이렇게 이제 자 행사비행삭제이렇게열사비열제사 네, 됐죠? 이 쉬워. 은이사은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가 만든 작업에 틀린 게 있어 가지고 왜 틀린 일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셀주소이을 물고 왔다 람은다 하고 있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계속 연결이이 사람은 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그걸 추적을 해야 돼. 셀 추적한다고 그래. 수식 추적한다. 참조되는 셀을 추적한다. 이런 셀을 추적해 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거는 수식에 들어가서 여기 3개가 있어요. 참조되는 셀 추적, 참조하는 셀 추적, 연결선 제거. 하나, 추가, 추가, 추가. 이렇게 하세요. 넣어놓고 봅시다. 내 아이다가 아까 2 곱하기 3이 있어. 2 곱하기 3이 곱해지면 6이에요. 2, 3은 6인데 수식 입력 해놓고 여기 붙어있으면 누와 여기 클릭해봤더니 아, d27과 d28, 27, 28을 곱했더니 6입니다. 하고 눈에 보이니까 바로 위에 있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찾기 쉬워. 근데 이게 여러 숫자들이 막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막, 이래. 막 이런데 있어. 6, 6이 2고 3인데 F, F16이 어딨냐 F16 여기 있네. 눈에 잘 보이는 숫자들이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6375가 어떤 숫자인지 이거 보고 알겠어요? 막 이런 숫자들이 여기저기 막 이런 상황에서 6375가 도대체 뭔 숫자냐? 봤더니 뭐랑 곱했대요. D19. 이럴 때 내가 이셀 주소들을 막 읽어갈 게 아니라 이 화살표 이거 한번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튀나. 자, 어떤 애들인지 곱해진데, 뭐가 곱해지는데, D19, F16이 뭔가 곱해져 있는데, 그놈들이 어디 있는 놈이냐, 이렇게 나와. 우리는 이걸 계속 추적해요. 이 25는 또 다른 방법으로 뭐가 돼 있어. 얘는 여기 15와 여기 10이 있는데, 얘는 그냥 또 그게 아니라, 뭐, 이거랑 이거랑 더해져 있다. 더했다. 뭐 이렇게 되면, 갔더니 뭐냐, 얘25 뭐냐, 그랬더니 이거 또 나와. 이렇게 돼 있네. 아. 그러면 전체 과정이 추적이 되죠? 얘랑 얘랑 더해서 25가 왔는데 그 얘랑 얘랑 곱해서 이렇게 나왔네 이런 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야 이 와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른 시트에 있어 아예 다른 시트야 우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자 했더니 어뭐가 곱해졌네 아 이, 255랑 25로 곱했구나 255는 그냥 255 25는 뭐지? 봤더니 어디서 왔는지가 앞서 어떤 시트에서 나온대 에? 다른 시트 찾아야 돼 시트 1이 어디있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놓고 이걸 클릭을 해요 아 여기 있네 하고 다른 시트에서 오게 되면 다른 파일 다른 시트에서 오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보기만 하세요 얘를 추적을 해 보려니까 다른 시트로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른 시트 다른 파일면 여기를 여기 점선을 클릭을 해 이렇게 떠요 요 두놈이다 이 두놈 더 하고 있는 거야 가봐 미리 가자 이렇게 타고 쫓아다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 돼. 데이터라는 탭을 들어가세요. 이 홈탭, 데이터 탭에 가면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메뉴들이 여기 있죠? 요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요거 세개 넣을 거예요. 기억, 기억, 기역 기억, 요거. 기억, 기억 섞여 있는. 이세 개를 집어넣어요. 여기 놓고,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추가. 요거, 기역 기억, 추가. 사각형 박스,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추가. 이세 개를 넣으세요. 그래서, 빠른 시댄 도구 모음에 이렇게, 세개 이렇게 나오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필터. 필터 이렇게 큰 깔때기 아이콘 요거 집어넣고, 여기 옆에 지우기라고 돼있어요. 지우기. 지우기. 지우기. 지우기까지 두 개를 넣으세요. 필터에서. 그럼 필터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개가 지금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하고 있어요. 중복된 항목 제거. 추가. 그러면 여기 우리가 다른 메뉴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만 쓰면 돼. 여섯 개. 그 다음에, 삽입에 들어가서 피버 테이블하고 있어요. 피버 테이블. 피벗 테이블 추가. 여기 우리가 일곱 개를 집어넣는데 이거 갖고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여기만 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 탭에 따로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